어어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네. 두고, 두고, 두고. 지금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. 이야. 좋아. <웃음> <웃음> 일로와. 좋아. <도와>! 와나이스와 <웃음> 개꿀. 아, <웃음> 아 이런. <안 웃음> 어 정말 정말 <웃음> 가자 <웃음> 가자. 이어 쳐봐! 참나 이거를! 나다와이 으어. 제발 안되면 안되면 안되면 또또또 려고 는일을 맞춰 놓 고, 오잡아뽕잡았지아 이거 좀 쓰레기 인데,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, 이번 에볼거는누누 사이 온 조합 이 고요. 에 예, 공과 W로 오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 그래. 왔다. 간다 간다. 아 나이스. 어, 아 죽겠는데. 어디가 어디가. 어예예 예. 총파 보수 보응 맞고. 어아 잡아 잡아. 아. 아가뛰어왔다나는 <가자. 가자! 레> <뛰어봤자, 레> 거기서 거기야. 어. 어 설마. 아 제발 오? 아 제발 아 까비 어 일로와 일로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우 개불쌍 개불쌍하고 보란도 정확하게 이 e 맞추고 아, e. 아까도 우러진거 아니야? 이거? <웃음> 으악 시시기 시시기 이 맞춰서 또 이, 이거 잡죠? O, o. 나이스 아. 제발 죽지마 어 갑니다 일로! 네, 아, 네, 집 갑니다. 예, 좋고요. 오지 <웃음> 마. <웃음> 오. 이걸 고 마. 오. 아, 잘가 아, 아 요, 개 있었어. <웃음> 미니안. 아! 가자! <웃음> 아! <웃음> <야, 야. 웃음> 아! 니 일로 있다와 해? 네 오, 갑니다 갑니다 <웃음> 지연쟁! <웃음> 랄랄라 아 이거 왜안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몰라 일잖아 가자! 어디로 갈까? 아이씨!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아이스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아 응, 응, 엥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이 응, 옹 응, 응, 옹 응, 응, 가자 어디가다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<웃음> 어이 밥이 이밥 a 이이 야! 이게 <웃음> 쳤다고. 안, 안 돼. 아, 제발. 아, 진짜 제발. 이. 이. 아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이. 야 이. 이. 이. 이. 어 다이스 어디 야 아니 진짜 아우 아우 아 진짜 이네오야 진짜 아아앗 오라이크. 아몰랑 아몰랑 맞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넌내 거야. 거야 어 자소서 에이 그 잡았다 떼굴떼굴 나이스~~ <웃음> 일루와 아~~ 이런 우와 속박한번 더 이게 잡았죠 일단 사이언트 큐 제발 나이스 나이스 어. 갑니다 어! 사이리 그거 못 치시면 안는데 까비 어! 이거 잡았죠! 이거 잡았죠! 블래시드 끝납니다 이거 나이스! 전 빠져주고 사는사람이 나이스! 어 이거 살살 사다 사다 W 어! 제발! 아! 가비어 일루와 일루이 아, 진짜 이거 못 봤네. 자, 8층까지 됐어. 누누 간다! 요! 좋아요! 헬트킬! 야! <웃음> 와, 지렸다. 야, 나눠 먹는 거 지렸다, 이거. 어, 일로와. g nice. u